상한가도 치고 무섭게 오르다가 이틀동안 빠졌습니다. 다시 반등하려고 하길래 주식계좌에 1억 5 2 0 0만원어치를 모두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가슴이 무척 떨리더라고요 매달 월급 받아서 주식을 살 때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요. 아무튼 계좌에 있는 전부를 매수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부터 허락하였습니다. 하안가 한방도 맛보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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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했지요. 2천만원으로 건설주, 증권주, IT주 등으로 거래를 해서 4천8백만원까지 갔지요. 5천만원 넘기면 빚갚고 해야지 했는데 5천만원이 안 넘어가더군요. 한달 동안 결국 5천만원을 못 넘기고 4천5백에서 4천9백만원을 맴돌다가 점차 평가액이 줄어들더군요. 그러더니 3천만하다, 2천만하다, 원 천만하다 4개월 만에 한 종목을 미수로 매수하였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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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종목을 했는데 수익면 종목도 많고 손해본 종목도 많았죠 그런데 마음이안 편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온종일 저불안서 주말에도 일요일도 그래도 700만원이 4,5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제 삼진제약이 비실거려서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봐도 줄기세포 산성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단 생각도 들고 산성 PNC가 조정받으면 볼일 없겠다 싶어서 매도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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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을 개발하고 아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라는 것을 눈으로 볼수 없기에 항상 겸손하러 애를 쓰고 제 자신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글귀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욕심을 하나씩 버리는 것 수익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기가 되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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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경험담들이 실패한 95%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